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의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7세 소아에게 다발하는 질환이지만 그 이상의 나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질환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초반에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재발 여부입니다. 질환이 처음 발생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예우가 양호하지만 재발을 겪을수록 예우가 나빠집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재발률은 30-50% 에서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초발시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침범 여부입니다. 신장 침범이 이루어졌다면 자방 개수와 무관하게 예우가 불량합니다. 신장 침범은 앞에 두 요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환자분이 최대한 젊은 나이에서 재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치료 예우가 가장 좋습니다.